오버월드의 물 속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에서든 물을 담당하는 곳에선 그에 맞는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듯이 오버월드 수심 깊은 곳에는 육지와는 다르게 생긴 귀엽고 깜찍한 물고기들이 살아가죠. 저기 연어가 지나갑니다.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들은 다 같은 종이지만 크기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크기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드랍하는 아이템은 동일합니다. 저기에 열대어가 보입니다. 열대어는 열대 지방의 바닷 속에서 볼수 있는 생물인데요. 마인크래프트 월드에선 무려 3587가지의 열대어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울이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위협을 당할 때 먹물을 내뿜어 상대방의 시야를 차단하고 도망을 갑니다. 물론 얼마 못가 잡히긴 하지만요. 아, 저기서 폭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폭어는 위협을 받으면 몸을 빵빵하게 불려 상대방보다 큰 덩치를 과시합니다. 당연하지만 덩치만 커진 것이기 때문에 칼한 방에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폭어를 함부로 먹지는 마세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어는 징징이 보고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만이 조리할 수 있는 특별 어종입니다. 오, 저기 오늘의 주인공이 오는군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날랜 몸짓으로 인해 플레이어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만나면 신기하고 반가운 친구입니다. 바다에 버린 아이템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물고기를 먹이면 플레이어에게 보물이 잠든 장소를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돌고래들은 플레이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 속도를 높이는 버프를 걸어주며 같이 놀자고 헌팅하기도 하죠. 마인크래프트 월드의 돌고래도 현실과 동일하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공기가 부족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물 바깥에 계속 있어도 죽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속성 때문에 돌고래를 키우려는 플레이어들은 절망을 하곤 하죠. 역시 자연의 생물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